안녕하십니까 6월 1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중국의 경제봉쇄와 OECD 경기선행지수의 둔화로 경기침체 이슈가 다시 부각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3거래 연속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는 역사상으로도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으로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으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네요 국제유가는 사우디의 증상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전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습니다 이번주 fmc를 o 앞두고 시장이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로 fmc가 o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이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당분간 투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바닥이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는 오리무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90% 매도 10%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17% 매도 83%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20% 매도 80%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한 위축된 장이 이상이 됩니다. FMC의 입장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1,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7달러와 123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00달러에서 1,8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변동성 확대로 인한 급등락에 유의하시고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이엔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